love.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이제 진짜 겨울인가봐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이번에는 제 최애 쇼핑몰이죠 모어체리 옷들만 가져왔어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그 쇼핑몰 자체의 컬러나 분위기 이런 무드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또 제가 원래 코디를 그대로 산적이 없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코디를 그대로 구매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겨울 첫 룩북 하울은 모어체리로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옷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인데요. 프레쉬 싱글 폴라티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는 이 색상 말고 블랙이랑 브라운, 베이지 이렇게 컬러가 있는데 베이지는 조금 더 코코아 컬러에 가까운 것 같아요. 하지만 저는 어 블랙이나 브라운 컬러는 이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화사한 컬러를 위해서 이걸 구매를 했고요. 이옷 같은 경우는 진짜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.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모아체리에서 이너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진짜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신축성도 정말 좋고 얇기도 너무 얇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너로 받쳐 입기 너무 두껍지도 않고 굉장히 짠짠하거든요?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는 주름이 정말 부드럽게 져요. 구매하시면 정말 만족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이렇게 받쳐 입으려고 구매한 제품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받쳐 입어도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. 보니까 아무 데나 잘 어울려. 후드티, 맨투맨, 가디건, 니트, 아무 컬러나 제일 만족하는 이너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, 꽈배기 오프숄더 니트인데 제가 오프숄더 제품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많이 구매하진 않았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컬러는 블랙, 아이보리, 소라, 핑크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블랙 컬러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 컬러를 구매를 했고 우리 겨울에 이렇게 니트 같은 거 입을 때 조금 고민인 게 외투 입을 때 니트가 또 너무 두꺼우면 팔이라든지 이런 게좀 낑겨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겨울에는 패딩 입을 게 아니고 코트를 입을 거면 은 니트 자체를 너무 두껍지 않은 제품들로 구매를 하는데 이게 적당한 두께 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코트에 이렇게 바쳐 입기는 좋지 않을까 싶고요. 오프숄더라고 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매치해서 입으면 데일리로도 입기 되게 쉬울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. 그리고 얘는 소매가 조금 긴 편이어서 이렇게 느낌 있게 소매 이렇게 길게 내서 입을 수도 있고 이너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 하면 접어놓고 이렇게 이너를 좀 빼서 입고 다닐 수 있죠. 근데 이렇게만 입어도 조금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. 얘는 보풀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만족스럽게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. 요거 세 번째는 요거 프린팅 미니 랩 스커트예요. 딱 보면 좀 얇아 보여서 아니 무슨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저런 치마를 소개를 해 이러실 수도 있지만 너무 제가 딱 원하던 그런 패턴이라서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. 요즘 요런 패턴이 조금 유행을 하죠. 자라에 가도 요런 문양의 와이셔츠가 좀 많이 나오던데 얘는 이렇게 패턴 자체가 굉장히 장점인 옷이라 어떤 무지 컬러의 옷에도 받쳐 입으면 굉장히 패셔너블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. 물론 이 스커트는 좀 얇아서 기모 스타킹을 입고 입어야 될것 같기는 해요 이런 옷은 저처럼 조금 유니크하게 옷을 입고 싶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화려하게 입는 건 조금 피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너무 심플한 건또 싫으신 분들이 입으면 딱 좋을 스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바로 이거 파스텔 브이넥 니트인데 이번에 소개해드린 옷들은 정말 진짜 여태 하울 중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높아요. 어, 이 니트는 제가 입고 인스타에도 먼저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때도 문의가 정말 많았고 친구들도 제가 이거 입으면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해주더라고요. 어, 사이트에서 보는 컬러감보다 조금 더 쨍하다. 진짜 조금 더. 그리고 이 니트가 너무 포근해요. 이게 두께감이 엄청 두꺼운 니트가 아니에요. 얘도 되게 좀 얇은 니트에 속하는데 엄청 구름 같다고 해야 되나? 얘도 브이넥이에요. 근데 저는 이렇게 브이넥이나 오프숄더처럼 맨살에 입었을 때 조금 살이 노출되는 옷들을 많이 선호하진 않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너랑 받쳐 입으면 되게 예뻐요. 저는 아마 이거 맨살에 피팅된 옷을 봤으면 절대 구매를 안 했을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제 블랙 컬러의 이너랑 받쳐 입고 핑크 컬러의 옷은 약간 요런 톤인 이너에 받쳐 입었었는데 너무 포근해 보이고 겨울 딱그 느낌을 잘 살린 듯한 무드가 느껴져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역시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. 더 많은 옷 컬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럼 제가 진짜 컬러별로 다 구매할 거예요. 또 완전 제 스타일인 스커트를 찾았어요 바로 벨벳 스커트거든요 근데 얘는 사이즈가 조금 크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벨벳이라고 해서 조금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겨울에는 스웨이드 제품도 굉장히 많고 골든 제품도 정말 많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고 컬러가 일단 블랙이기 때문에 너무 눈에 띄진 않아요 근데 이게 벨벳이라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되게 무드 있고 예쁘고 뭔가 치마 하나로 파티 아니면 연말 이런 기분을 내는 느낌이긴 한데 벨벳 재질이라서 먼지가 정말 잘 붙어요 <웃음> 그 점이 조금 아쉬웠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이 토피넛 코튼 셔츠 난방 저는 화이트로 구매하긴 했지만 블랙 컬러 그리고 민트 그레이 그리고 베이지가 있었는데 진짜 제가 민트 그레이를 너무 구매를 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참았어요 어 얘는 기모가 진짜 얇게 깔려있는 와이셔츠거든요. 그냥 와이셔츠보다는 살짝 따뜻해요. 전 얘랑 비스티에 또는 이제 위에 좀뭘 받쳐 입으려고 구매를 했지만 이거 자체를 약간 얇은 아우터로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안에 두꺼운 이너를 입고 얘를 그냥 살짝 걸치고 그 위에 또 아우터를 걸쳐도 조금 멋스럽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핏감 같은 것도 굉장히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받쳐 입어도 딱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지금 모호에 들어가면은 셔츠는 또 셔츠대로 엄청 많아요 <웃음> 이거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민트 그레이 색상도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구매하신 분들은 저한테 꼭 후기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이너나 아까 보여드렸던 와이셔츠에 레이어드해서 입으려고 했던 니트 비스티.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얇은 재질의 니트인 것 같아요. 더 짱짱하고 좀 시원한 재질?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봄 가을까지 좀쭉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데 어, 이런 비스티엔도 이렇게 하나 걸쳐 보면 되게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잖아요.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폴라티 입고 이거 입고 바지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우터인데 바로 이거 클라우드 카라 퍼자켓이에요. 어, 4만원 후반대로 구매를 했죠. 근데 겨울아우터치고 그리고 이렇게 퍼 제품치고는 좀싼 편이거든요. 겨울아우터는 좀 너무 싸고 이제 좀 질이 안 좋으면 털 날림도 심하고 털 빠짐도 심해서 제가 웬만하면 가격대를 조금 높게 주고 구매하자라는 주의인데 이거는 이 정도 가격대인데 털 빠짐이나 털 날림 그리고 먼지 붙는 게 심하지가 않아요. 제가 하울 보여 드릴 때마다 좀 이상하게 단추 집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추가 귀여워요 응. 그래서 딱 잠궜을 때 이게 카라라서 잠궜을 때 나오는 그런 디테일함, 어, 전체적인 무드가 좀 귀염귀염하고 그런 거랑 좀 매치가 잘 돼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구매한 제품이에요. 그리고 약간 이런 퍼자켓 입을 때또 걱정되는 게 어, 너무 부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. 제가 자라에서도 퍼자켓을 하나를 샀는데 좀 입으면 좀 부해 보이긴 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긴 한데 얘는 일단 옷 자체가 과하게 두꺼운 게 아니에요. 보시면 알겠지만. 그래서 입었을 때 그런 부담이 없고 대신에 얘는 좀 대신 안에를 조금 더 따뜻하게 입어야겠죠. 부해 보이지 않아서 좋았던 옷입니다. 근데 좀 화해서 떼탈까 봐좀 아껴 입고 있어요. 이렇게 오늘 제 최애 쇼핑몰인 모아체리 옷들을 보여드렸어요. 제가 정말 좋아하고 많이 구매하는 쇼핑몰이니만큼 어, 앞으로 있을 하울, 룩북에서도 좀 자주 보여드릴 것 같아요. 아무튼 저는 이번 겨울 이런 스타일로 한번 입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. 안녕.